포크 먹힌 흰색 백인 선수 두아두명 남았고. 이게 학교 끝나고 바로 데리러 갔다가 왔다 갔다 운전을 한 다섯 시간 했나 우리 어제 또 와가지고 얘기도 좀 하면서 한잔 하고 그러고 나서 갔더니 좀 무리를 했는지 갑자기 경기하기 전에 호피가 이렇게 탁 나더라고. 일렇게 하자고 했는데 안는 힘들대 얘네들 11시부터 서 진짜 딱내 수비 벗겼잖아 내가 봤거든 옆에 대인이 있었어 봤어 그 사람 아 이건 무조건 안 찍힌다 아, 찍힐 수가 그래서 올랐지 오르고도 아더 갔다 하고 딱내려왔는라는그 사람이 백보드랑 같이 불러가 찍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찍더라고 살면서 그거 첨 당해봤으니까 그냥 어유 너무 나아져 걔 머쓱, 머쓱해가지고 나도